이거, 숨어 하고, 있... 아, 뭐야. 아, 이러겠구나. <웃음> 이 어? 이제, 얼굴이랑, 머리랑, 옷이랑 다 완성됐으니까, 스튜디오 갈 거예요. 야피. 오늘 뭐 하는지 알려주세요. 언니. 오늘은, 어, 이 멤버는 처음이네. 응, 이 조합은 처음이지. 우리, 어떻게 이름? 팀 이름. 음, 그래, 팀 이름 한번 만들어보자. 응, 응. 미아? 석경 yeah, N. N. 이렇게. 이 세세 팀 이름을 공모하겠습니다. <웃음> 어, 진짜. 공모전을 한번 해볼까? 그러느라 만들어주세요. 좋아, 이세명. 어, 이거 불켤수 있어, 이거. 어, 됐다, 됐다. 오. 응. 언니 얼굴 나오는 거 맞아? 어,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웃음>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야? 이세명의 팀이름 생각해주세요 제일 잘하는 거는 뭐해? 응? 뭐 선물로 줘? 뭘 줄까? 지금 이른. 지금 이른. 지금 이른. 지금 이른. 지금 이른. 지 시켜줄래? 금이 시켜줄래? 이른. 지금 이 치킨 시켜줄래시켜줄래시켜 시키, 시키, 시키, 시키, 시키, 시키, 시키, 시키, 시키, 시키, 시키, 시키, 시키, 시키, 시키, 시키, 시키, 시키, 주겠니키 시키, 시 아나 오늘은 잘못한 게 괜히 들 잘하는 애 잘하잖아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오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고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레때 그때 그세요 하나 때그